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마. 전시를 할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하기 입니다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나 어떤 갤러리를 통해서 어디 전시를 보고서 나한테 전시 그런 초대 같은 게 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관 전시. 그러니까 돈을 일정 부분 주고 일정 그 기간 동안 전시를 하게 되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콘텐츠랑 맞진 않으니까 그거는 빼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뭐내 작업이 어디서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되면 어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두 번째 경우도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릴 것은 첫 번째 지원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소리> 생각보다 무료로 전시 지원을 해주는 갤러리들이나 재단이나 뭐 기관들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작가 공모가 있는 미술 포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트 허브가 있고요. 네오룩이 있는데 얘로 아트 허브를 들어가 볼게요. 메뉴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작가 공모에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정보들이 나옵니다. 갤러리에 따라서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각 지역구의 문화재단도 있을 것 같고요. 도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도자재단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언제든지 창구는 열려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선결 돼야 될 조건들이 뭐가 있느냐 일단은 작업이 좋아야 되고요 둘째로는 포트폴리오 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은 이렇게 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나는 아직 작업에 대한 방향성도 아직 안정해지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도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 그리고 경력도 없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뭐 포트폴리오도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 작업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이 조금씩은 이제 잡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많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전시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지